2013년도 때부터 되게 숨어서 몰래 어,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더 앞에서 어,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더 <웃음> 봉사의 길로 어,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